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12월 월간 견적입니다. 혹시 월간 견적을 처음 보시는 분이나 제 영상을 본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월간 견적은 매월 중순쯤에 시작을 합니다. 보통 15일에서 20일 사이쯤에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18일 자 가격 기준으로 작성한 표고요. 당연히 한 1, 2주 정도는 아주 보기 좋을 테고 한달 정도까지도 뭐 재활용하고 보셔도 좋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2세대 및 206012가 제품 추가된 것도 감안해서 견적을 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기준은 단아와 현금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아시다시피 별개물들 각 제일 싼 부품 가격을 찍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구매할 때는 한 3에서 10% 정도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월간 견적은 마지막으로 제가 판매하기 위한 견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어도 평탄을 치는 조합으로 사시길 바라며 올려드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종종 송전님이 조합으로 안 파나요? 물어보신 분도 많아가지고 언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더 출신을 드리자면 현재 감기가 낫지 않아서 어, 코로나 아닙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고 출근을 하지 못해서 편지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음, 부가항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월급 견적 40만원대 인텔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40만원대 인텔 견적은 간단한 사무용 인강용 그리고 롤은 뭐 돌아가는 요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롤도 옵션 탭 해야될 만큼 뭐 그래픽 성능이 좋지 못하고요 어 CPU 같은 경우에는 만100 10, 사용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래도 9세대 7700K 수준은 돼서 수치 이걸로 뭐 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사무작업을 넘어선 것도 사용은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걸로 뭐 영상편집을 하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포토샵 같은 거할 때도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40만대 견적은 뭐 뭔가 큰 작업을 하기 위한 견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간단한 웹서핑, 인강 요 정도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하는 견적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만 10, 100, 만 10, 105, 둘중에서 어느게 더 싸냐면 만 10, 100이 조금이라도 싸기 때문에 만100 10, 가시고요 이두 제품의 차이는 아시다시피 0.1클럭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성능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사실때 F버전 말고 그냥 노멀 버전 사셔야 됩니다 F버전은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따로 장착해야 을 되기 때문이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 H510M-A 프로나 ASUS Prime H510M-K를 쓰시면 되고요. 둘다 뭐, 특별한 장점은 없는 보드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언제품 쓰면 되나요, 성들이둘 중에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하면 저는 ASUS 걸 추천드리겠는데요. 사실 뭐, 품질 차이도 별로 없고, AS 때문에 ASUS 거 선택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410 보드는 현재 단동 단종 수순이기 때문에, 구매 자체가 어렵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H510 가격이 거의 만원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굳이 H410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형제품을 살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DDR4 2666 삼성 메모리 4기가는 품절 상태입니다. 어, 게일리나 타무즈 혹은 에센코 2,666 메모리 4기가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왜 4기가 두 개로 써야 되냐? 8기가 단일 쓰면 안 되냐? 하실 수 있는데 8기가 단일로 쓰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거의 30% 가까이 처지고요. CPU 성능도 10 몇% 프로 처지기 때문에 성능이 그냥 저하된다 보시면 돼요. 무조건 짝수로 넣으십시오. 아, 성준님 저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8기가 두개 넣으시고요. 그렇게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준님 혹시 3200 메모리는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어 사용은 가능하나 속도는 2666으로 내려갑니다. 3200메모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B560 보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거고요. UHD 630이 들어가 있는데 어 지금 제가 불러드린 두 가지 보드에서는 어 D s u b 와 HDMI 포트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모니터는 다 호환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어 SSD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MX500 요걸 추천드리는데 이게 막 좋아서 추천한다기보다 250기가 중에서 그나마 분량이 좀덜 나고 뭐 디렘리스도 아니고 무난하게 쓸만한 제품이 MX500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우선 추천드리고요 음 혹시나 뭐 예산이 좀 남으신 분들은 P31 같은 거 쓰셔도 상관 없긴 한데 음그돈 있으면 차라리 어, S31 500이나 아니면 웬디 블루 500이나 마이크로 MX500 500기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트 풀체인지 500W, 아니면 FSP 하이퍼 K 500W, 둘 중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 한 번씩 태클 거 거신 분도 있더라고요. S, FSP, 하이퍼는 이거 프로 제품도 있는데, 그게 개선판인데, 왜 그거 추천 안 하냐, 하시더라고요. 5천원 차이 나는데, 실제로 이 정도 사양에서그뭐5천원 추가했다고 크게 바뀌는 건 없거든요. 약간 효율이 더 좋거나, 품질이 약간 더 좋은데, 그렇다고 뭐 분량이 확실히 덜 난다, 이것도 아니고, 분량률도 뭐 거의 비슷하고, 사실 뭐 효율 차이 이런 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입자에서는뭐5천원이 싼, 음, FSP의 하이퍼 K, 노멀 제품 쓰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풀체인지, 혹은 그냥 일반 제품 옛날 거, 그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가격은 4만 원 중반 정도 합니다. 어, 송준님 저번 달에는 A12 500W 추천했잖아요. 왜 이번 달에는 없나요? 그거 품절이더라고요. 어, 품절이 풀리고 나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21,000원짜리 집어넣고 아, 성준님저 케이스는 왜늘집어넣나요이 조화수 넣는 거 아니고요 이거 뭐 CD룸 지원하고 어 케이스 아드 만이 작고 조립하기도 편하고 싸니까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케이스 쓰고 싶다면 다른 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요거 포함하면 총 금액, 부품 가격만 약 34만 2천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단어가 최저가 기준이라서 실제 구매할 때는 한 36만원 정도 주셔야 될 거고요. 조립금이 포함하면 40만원 돈 정도가 어,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0만원 인텔 견적이 되는 거고요. 요 견적의 최종적인 그 성능을 나열하자면 만백 노멀 제품이 가격이 착해서 굳이 그래픽 카드 없이 내장 그래픽 사용한다 치고 이걸 넣고 쓰시면 은 가장 가성비 좋은 사무용 제품이 될 건데요. 간단한 사무용, 웹서핑, 매장 포스용, 인간용 정도에 그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은 롤도 오시면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비팔 한다거나 아니면 오버워치도 하겠다, 설마 배그도 하겠다 이런 수를 하시면 안이 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4 0만대 인텔 견적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 9 0만대 인텔 견적 보도록 하죠 어? 성전님 전번달에 이거 5 0만대 인텔이었던 것 같은데 왜9 0만대 인텔을 뀌었나요 어,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4 0만대 인텔 견적에서 1030만 장착하면 그래픽카드 그러면 50만원대 인텔 견적이 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견적을 짜기보다 그냥 1030 추가해서 50만원대 견적 짜서 롤 해도 된다 이렇게 한번 언급하고 지나간게 맞을 것 같아서 50만원대 인텔은 제외를 했고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90만원대 정도 돼야 여러분이 투자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90만원대 인텔 견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만원대 인텔 견적에 사용하는 CPU는 동일합니다 여기는 이제 내장 그래픽 써야 되니까 F버전 말고 노멀 버전 썼지만 여기는 그래픽카드를 달거기 때문에 1105F나 10, 1 10, 1 0 f 쓰라고 적어뒀어요. 둘 중에서 현 시점에서는 1 10, 1 0 5 f 가조금이나도더 싸기 때문에 그거 사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1 1 0 5 f 가좀 비싸지면은 1 10, 1 0 f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성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세대 i7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름 쓸만한 CPU입니다. 자, 조제품들은 기본클러 써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클러 쓰셔도 되고요 혹시나 소음에 매우 신경을 쓰신다면 RSI M120 정도만 달아주셔도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ASUS PRIME H510 M-K나 MSI H510 M-A PRO 요둘 중에 추천을 드립니다 1번에 2번이나 솔직히 별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쓰십시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3와 h510 조합에서는 3200 메모리가 장착하더라도 2666으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2666 메모리 쓰시는 게좀더 호환성이 좋을 거고요. 삼선전자 2666 메모리 8기가 두개를 쓰시거나 아니면 에센코, 뭐 게일, 타무즈 요런 메모리 2666짜리 8기가 두개 쓰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16기가 단일 하나 쓰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기가 두개 쓰는 거나 16기가 하나 쓰는 그 짝수와 홀수의 차이는 결국 홀수가 되면은 CPU 성능,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이 한 10% 정도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웬만하면 짝수로 써주세요. 뭐 4기가 둘 쓰든 8기가 둘 쓰든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픽카드를 장착합니다. EMTEC GTX 1650을 장착을 하라고 적어뒀는데요. 사실 이거 지금 제가 갤럭시하고 EMTEC 거 넣어놨지만 이거 두 개를 무조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렴한 거 쓰셔야 돼요. 뭐리드테거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조테거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고요. EMTEC하고 갤럭시를 적어놓은 이유는 딴게 아니라 얘네들이 한 2만원 비싸더라도 AS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한번 넣어놔 봤어요. 여러분 가성비를 잡고 싶으시면 회사 무시하시고 제일 싼 제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싼거기준은4 2만 정도 하고요. 그리고 좀 비싼 제품이라도4 5만 선이니까 가격차이는 별로 크지가 않아요. 참고로 1650의 성능은 대략적으로 1060 3기가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름 어지간한 게임은 다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 고사양 게임 풀로 말고. 어, SS같은 경우에 S31 500기가 쓰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론 MX500 혹은 웬디 블루 500 정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그래픽에 달아도 전력 소비는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퍼 K500이나 마이크로 넥스 클레스2뭐 풀체인지 아니면 그냥 클래스 2 500뭐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둘다 4만원 중반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보시다시피 케이스가 좀 바뀌었죠 요 앞에는 이제 펜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진짜 싸구려 케이스를 집어넣는데 이게 <웃음> 뭐 7천원 밖에 차지 않는데 진짜 싸고를고니까 웃기긴 하지만 어..여기서는 DK200이라고 그래도 나름 4펜 어..아니가.. 6펜 6펜 제공하는 제품을 넣어습니다 그리고 전면 메시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온도도 잘 잡고 CPU 온도도 잘 잡는 편이어서 아까 기쿠 써도 상관없다고 그랬던 거고요 음... 뭐? 마이크론 닉스 루키랑 비교하면 강판이나 이런건 별 차였나? 편의성 이런건 별차였데 확실하게 쿨링이 좋기때문에 3만원 미만에서는 선택하기 좋은 케이스라 생각해서 넣어뒀습니다. 좀더 고품질 케이스를 원하시면 S700이나 대한케이스 미11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고사양게임은 어느정도 옵션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오버워치, 롤, 배그, 피파 등등 여러분이 인기리에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탑20 안에 들어간 뭐, 스타투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다잘 들어가요. 다잘 들어가는데, 어, 완전 풀로으로 하기에는 사양이 조금 부족하니까, 한 상업, 중업 정도로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음, 혹여나,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가지고 진짜 고사양 게임들 있잖아요. 뭐, 요번에 나온 2042 배필이라든지, 아주 진짜 고사양 게임들. 그런 거풀로으로 빵빵 하고 싶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건 프레시디에서 중업, 중상업 정도로 게임을 즐기기 적합한 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또 예산 빡빡한데 PC는 100만 원밖에 못 쓰겠고 모니터는 QHD 나 4K 쓸래요. 이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롤만 하신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아, 약간이나 사양 좀 높은 게임 하시면은 이 PC로는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90만 원대 PC이기 때문에 그냥 프레시드에서 중사양 게이밍 정도를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간단한 사무는 당연히 될 거고 음, 웹서핑, 인간 같은 것도 당연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작업도 가능해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요 정도 PC쯤 되면 가정용 PC로 쓰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부품 합계 금액은 91만원 이고요 음 실제 구매가는 보통 한 3에서 5% 정도 더 비쌀 확률이 높으니까 한 93, 4만원 줘야 되고요 조립공이 포함하면 100만원 조금 못 미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90만원대 인텔 중사양 게이밍 PC 견적 마무리 짓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조금이나 더 나은 제품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중간한 가격을 뺀 이유가 사실 뭐 CPU만 살짝 올리거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만 조금 올린다고 큰 격차를 못 느끼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계 단계가 벌어지는 견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견적들을 남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40만원 인텔 견적입니다 FHD 고사양 게이밍 PC요 이 정도쯤 되면은 f 시 d 에서는 이제 사용이 좀 높은 게임도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배필이라든지 아니면 은 사이버펑크 어, 어 이런 것들 스팀 고사양 게임 이런 것도 들어가, 돌아가는 PC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CPU는 R5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여기는 4코어급인데 여기서부터는 6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멀티 성능 차이가 꽤 커요. 한 50%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정확히는 50% 안되고 한 45%? 40% 사이 정도요. 어? 성경님 저번 달에는 11,400F였는데 왜 이번 달은 1 4 0 0 f 인가요 11,400F는 여전히 21만원 0만 원, 2원 정도 하고요. 1사4 0 0 f 는 하루아침에 4만 5만원 내려가지고 17만원 정도에 살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가격차이면 1 4 0 0 f 가는 게 맞거든요. 이게 11세대 넘어가도 성격차가 크게 벌어지진 않아서요. 아 그리고 만베 F까지도 예전인 기본 쿨러 쓰셔도 문제는 없지만 다소 소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조용하게 쓰고 싶으시면 M120이나 아니면 에픽120 넣으셔서 얘는한 2만원 밖에 안해요 소음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에 아수 터프 게이밍을 우선순위로 넣어 놨는데 요 제품이 품질이 확실히 좋아요 드라이브 모습에 쓰고 나머지 뭐 랜이나 사운드 옵션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서 넣어 놨는데 음, 꼭 이거 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좀 빡빡하시다면은 MSI B560M-A 프로 쓰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전원부 품질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 차후에 업그레이드 i7급으로 하는 거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위에 터프 제품 같은 경우는 혹시나 차후에 i7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진짜 예산 빡빡하고 업그레이드 예정이 없다면은 MSI B560M-A 프로가도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제품 가격 격차가 꽤 있어요 한 4만원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있잖아요 어3200 메모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삼선전자 ddr4 3200 메모리 8기가 두개 쓰시는 걸 가장 권장 드리고요 어, 요거 넣으시면 레모보도 또 가능하거든요 제 영상 참조해서 3400이랑 3466 정도 메모리 오버하고 쓰시면은 똑같은 사양에 좀더 좋은 프레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한 3%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RTX 2060이나 RX 6600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성능은 6600이 더 높으나 범용성이 좀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 작업 용도로 할때 이제 <웃음> MV 인코드 사용을 못해요 엔비디아 제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뭐어 작업 용 쓰기에 호환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 있고 그리고 다이렉트 9, 10, 11 기반 게임에서 몇몇 게임 프레임이 좀 안나오는 기향이 있어요. 배그같은거, 잔넥같은게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600을 완벽하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그런 페널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따라 컴퓨터 좀할줄 아시고 난 진정한 가성비를 원한다면 6600가시고난 컴퓨터 좀잘 모르고 편안하게 쓰고 싶다 싶으면 2060 고르시면 됩니다. 자, 2060이 성능도 약간 떨어지는데 가격도 10만원 정도 비싸니까 감안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제품 쓰면 좋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현 시점에서는 제품을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구할 수 있는 제품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 사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 이 정도 등급에서는 어차피 품질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그 다음은 이제 SSD인데 S31 500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정도 사용되면 은 굳이 S31 안 쓰고 뭐 P31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다만, 만은이만이 아쉬우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S31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s 3일이 혹시 품절나면은, 웬디블루 500기가 쓰시거나, 아니면 아까 m.2 쓰고 싶은데, 돈을 나는 추가로 안 쓰고, m.2 한번 입문용으로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키오시아, 그, 엑셀이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막, 고품질하고 얘기는 못하는데, 그래도 평범하게 쓰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파워 같은 경우는여기서부터 제가 600W로 바꿨는데요. 실제로는 500W로도 도라는 갑니다. 하지만 600W를 추천하는 이유는, 혹시, 나중에 또 뭐, 어, CPU를 i7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뭐,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 쓰고 싶어요. 3060ti, 이런 거, 어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00W로 약간 넉넉하게 넣어뒀고요. 업그레이드 예정이 전혀 없으시면 500W 가셔도 됩니다. 뭐, 종류는 마찬가지예요마이크로네스 클래시 2, 아니면은 FSP 하이퍼 K 600W 쓰시고 아니면 시소니 ACB 스탠다드 600W 쓰셔도 무방합니다 가격은 600W가 되었기 때문에 만원 정도가 추가돼서 5만 7천원이나 5만 6천원 정도 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구즈 벤티 C40 넣었어요 이 벤티 시리즈가 어 4만원 안하는 제품치고는 강판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평균 0.7T에서 0.62T 사이거든요 강판 위치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에서 약간 튼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펜 제공도 6펜이라서 여러분 쓰는데 충분한 쿨링을 보여주고요.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조금나 돈 아끼고 싶으면 DK 200 쓰시거나 아니면 난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S 700. 아니면은 대안케이스 미21 뭐요 정도쯤에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도 품질 다 고만고만한데 분명히 돈 차이가 조금씩 나는 만큼 품질 차이가 약간씩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시면은 견적은 만4 0 0 f 에 2060이나 만4 0 0 f 에 6600이 될텐데 둘이 가격은 다릅니다. 2060이 10만원가량 비싸서 140만원 견적이 될 거고요. 밑에 6600으로 짜면 130만원 견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조립비나 뭐 이런게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는 여기서 한 3에서 5만 더 비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몇몇 볼잘 찾아보면 5600에 6600 5600X에 6600을 넣고 한 130만원 정도에 나오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보드나 아니면 SSD 메모리 파워 같은 게 품질이 좀 크게 떨어지는 걸 넣는 조합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이 정도 견적 짜시면 은 6호급 CPU라서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적당히 무거운 사무용 그 PC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모은게 뭔데요? 엑셀 쪽 고용량 파일 열어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게이밍도 프레시 디 환경에서는 큰 무리 없이 대부분 게임이 잘 돌아가요. 다만 완전 풀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한상억정도로 하시면 진짜 웬만한 게임 다 돌아가시니까 굳이 PC방 가지 않고 집에서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 PC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40만 원대 인텔 견적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번은 180만원대 좀 고사양 인텔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180만에서 220이라 되는데 일단 180만으로 렇게 보시면 돼요 1 2 6 0 0 k f 로 가세요 1 2 6 0 0 k f 가시고 그리고 쿨러는 팔라딘 400 쓰거나 RSI 아 r 싸 i 그참 사만시스 R410 쓰시거나 아니면 써머렛트리니 쓰시면 됩니다 트리니는 조금 저소음이기 때문에 소음 신경 쓰시는 분들 요거 넣으면 좋고요 어, 나머지는 뭐, 성능은 비슷비슷한데, 약간 가격이 싸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12600KF는 CPU 수동오버 하지 않는 이상, 요런 한 2에서 4만원대 쿨러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가성비 있게 짤수 있는 1 1세대 중에 하나라고 생각 해요. 혹시나, 여러분이 그1 6 0 0 k f 를수동오버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크라켄 X63이나, 아니면은, AK620, 혹은, 세신 3 요런거 쓰시면 온도 충분히 잘 잡으면서 CPU 수동 오버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Z690PD4 요걸 가장 간추드려요 이유가 있는데 뭐 아수스 보드 치고는 전원부도 나름 괜찮은 14페이지인데 코어 기준으로 근데 가격이 30만원 채 하지 않고 그리고 저 정도급 되면 박률판이 매우 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어 부분 전원부만 14페이지 짜리기 때문에 출력량도 충분한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어, i9 까지 오버클럭 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다면 커버가 되고요. i7이나 i5는 오버하고도 쓸수 있는 보드예요. 요걸 가장 강추 드리고요. 요거랑 품질이 비슷한 MSI 보드가 있는데 얘는 가격이 조금 더 싸긴 해요 MSI PRO Z690A 요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ASUS 보드 받은 AS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2만원이나 뭐 2만 5천원 싸더라도 요 제품 쓸 바에 그냥 위에 프라임 P를 쓸것 같습니다 어 제가 MSI한테 AS 거부 두번당해왔어요새 제품 하 <웃음>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세 번째 추천은 이제 프라임 Z690M 플러스 보드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원부가 코어 기준으로 10페이지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소 전원부 품질이 아쉽고 i7 까지는 써도 될것 같은데 i9은 클럭이 살짝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애매해요 i9 까지 쓸 정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품질이 지금 Z690P 보다는 떨어지는 보드입니다 근데 이거 왜 추천 목록에 넣어놨어요? 가격차도 별로 없는데 송조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요새 뭐 그 M보드 추천해 달라는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자기가 MATX 그러니까 좀 작은 그 케이스 미니타워 거기에 놓고 쓰기 위한 보드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혹여나 넣어 봤습니다 자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것같고요이 위급 보드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i5 쓸 때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선자 메모리 8기가 두개를 우선으로 적어 뒀는데요 요새 이제 2666랜도시 다이로 안오고 그냥 보통 M.2 A다이, E다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냥 3,200면에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3 2 0 0램으로 골라 뒀고요. 여러분 예산이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은 무조건 2번으로 가는 게 좋긴 합니다. 2번은 이제 그 B다이 삼성 메모리인데 요거 방열판도 있고 물론 방열판이 좀 허접하긴 하지만 립조스는 어, 오버하기가 정말 쉬워요. 진짜 내 영상 보고 따라하면 그냥 바로 들어갈 정도로 쉽거든요. 요거 넣으면은 CL16에 3800은 그냥되고 4000도 뭐 cpu 뽑기만좀 좋으면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의 성능이 무려 10% 가까이 뜁니다 그래서 요거 가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혹여나 아성준님 이거 너무 비싼 것같은데좀 저렴한거 대체할거 없나요 하시면은 아 팀그룹 티포스 3600 CL18명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키 브이를 확인해보니까 일단 팀그룹 쪽에서도 있고 그리고 아수스 쪽에도 있더라고요 Z690P 디퍼보드에는 저게 호환이 된다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음, XMP가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사서 해봤는데 저는 일단 됐거든요 아, 안되면 뭐 서린에서 AS 주겠죠 된다고 적혀있으니까 아, 참고로 그 MSI Z690 A프로에는 있는지 내가 확인을 안하긴 했는데 요 A프로 바로 위에 톰마크에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삼성 전자 메모리 말고 요거 쓸 때는 보드를 웬만한 Z690P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600K 정도 되면 5600X 보다도 더 좋은 게이밍 CPU이기 때문에 뭐 그래픽 카드 웬만한 다쓸수 있다고 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더 밸런스 좋게. 약간의 최소 프레임 좀잘 잡는 조합으로 가고 싶으면 은 얘는 일단 마이스 600KF는 제가 생각에는한 30, 70Ti 정도까지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 80 넘어가면 마이스 700K 써서 한 3에서 5% 정도라도 그 최소 프레임 유지를 높여주는 게좀더 효과적이다. 아마 내 테스트 영상 보시면 될까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는 30, 60Ti나 6600XT 혹은 30, 60, 혹은 6 7 0 0 XT 정도까지만 여러분한테 권장 드립니다. 아니 높여봐도 3070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 되고요. 어 방금 언급한 제품들 전부 다 종류 무관 가장 저렴한 거 쓰시면 되고 각 그래픽 카드는 예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제가 예산 보면서 읊퍼 드릴게요 따로. SSD 같은 경우는 에 SK하이닉스 P31 요거쓰신게게 뭐 안정적이고 대중적입니다. 요새 호환성 문제도 없고 가격도 싸고 분량도 희박하고 진짜 괜찮아요. 분량이 잘 안나요. 요거 베스트 제품이니까 요거 선택하시고요. 이번주에 품절이라서 이거 못산다 하시분 있을텐데 다음주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거 만약에 물건 없으면은 그냥 PM9A1 쓰시거나 아니면 970 e v 플러 p l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예산이 좀 빡빡하신 분은 하이닉스 S31 1테라 아니면 500기가 요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한 2만원 이상 싸니까요 근데 확실하게 M.2번은 좀 성능이 떨어지긴 해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스 600이나 700 혹은 FSP 하이퍼 K 600이나 700 쓰시면 됩니다 송준님 어쩔 땐 7백 쓰고 어쩔 땐 6백 쓴데요 사실 6백만 써도 여기 있는 그래픽카드 다 커버되는데 혹시나 3공7 0이나3공7 0체 i 끝까지 본다 그러면 7백 갖다 가세요 그거 아닌 경우에는 그냥 6백 워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전기료 좀 절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로니스 크래시2 690 골드 제품 쓰시면 됩니다 요거 쓰시면 전기료가 약 8%에서 10% 가까이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형광등 하나 정도를 계속 켜놓는만, 켜놓는 만큼 여러분이 전기료를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뭐한 2만원 비싼데 2만원 투자할 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는 그렇게 고르고 마지막 케이스는 뭘 고를까요? 케이스는 대양미 11 아니면은 3R-S700 혹은 아이구즈 해치 8 요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시디롬이 필요하다면 L530 써도 괜찮고요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쓰면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아이구즈 벤티까지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각 제품별로 특징이 좀 있긴 한데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보기는 S 700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제일 강추드리고 두 번째 벤티 그 다음에 대한 케이스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아이구즈 제품은 수냉으로 가기에는 이 다른 제품보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냉으로 가기에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 펜 품질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가 기본 펜이 4개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마이천 6백 KF에 6600 XT를 사용한다면 약 180만원 견적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떤데요? 마이천 6백 KF가 지금 6어짜리 CPU중에서는 최상이거든요. 가장 좋아요. 그래서 6어를딱 갈구기에 적절한 포토샵, 라이트룸 요런거 하실때 고런거 할때 정말 괜찮고 주식, 스캘핑 빠르게 사고파고 할때그 때도 쓰기 좋고 영상편집도 이 코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코어수가 많아서 멀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기존에 11세대 I9급 멀티 성능을 넘어서요. 그래서 영상편집도 꽤 괜찮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재다능하게 다쓸 수가 있어요. 근데도 그래픽카드가 6600XT면 은 사실상 레 h d 에서 대부분 게임 상업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오, 작업도 충분히 잘쓸수 있고 게임도 잘할수 있는 그런 PC가 되겠죠 요것만 가셔도 진짜 한동안 걱정 없이 쓸수 있고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면은 더 좋은 게임도 상업으로 즐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렇게 짜도 되고요 혹시나 나는 게임 전혀 안하고 주식만 하게 하고 해요 아니면 은뭐 영상 편집만 해요 아니면 저는 포토샵 라이트룸만 해요 하시는 분들은 또는 존버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KF 쓰지 마시고 요쭉 올라가면 아까 내가 K 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요, 케이스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세요. 방금 불러준 거. 고대로 가면, 마이천 600K는 KF랑 다르게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안 달아도 됩니다. 그럼 약 100만원 정도의 견적이 짜지거든요? 뭐, 공비 포함해봤자, 15만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영상, 그, 편집, 어, 주식, 어, 요런 거는 그냥 가능해. 그, 롤 정도까지도 돌아가요. 어, 그렇게 간단하게 쓰다가, 나중에 그래픽카드 달면 고사양 게임도 같이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그래픽카드 3060을 쓰게 된다면 6600스티브도 오히려 게임 성능이 하락하는데요 다만 이제 3060이 다이렉트 구, 90 기반 게임 좀 굿게임도 있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2, 던파, 배그, 롤 요런 게임 할때 프레임을 좀더잘 뽑아줘요 그래서 좀 옛날 게임 할때 그 최소 프레임 팍팍 쳐지는 이런게 없어요 잔끊김 같은게 6600XT 보다 굿게임 하시는 분들은 저걸로 가는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영상 편집할 때 MV 가속을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픽 가속 그런 분들은 일단 6600XT는 화질 열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960 쓰시는게 또 호환성이 더 좋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GPU 가속 기능을 사용하는 그런 용도에서는요 아니면 이제 내가 컴퓨터 초보라서 6600XT는 좀 뭐인지 불안하다 뭐 블랙스크린 같게 은 뜬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래픽 드라이버도 뭐 간단히 깔고 지우고 이런 거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이견제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어, 12600K에 3960간 거랑 12600KF에 6600XT 간 거랑 뭐 거의 똑같으니까 이 양자 택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3060ti나, 아니면은, 돈 10만원 더 보태서 3070. 그렇게 가시면은, 대충 230 견적이나 240 견적이 되는데요. 거기도 트윙램까지 넣어서, 비다이 트윙램. 그렇게 견적 짜면은, 어떻게 되냐면상 3060이나 6600XT 쓴 것보다는 20에서 25% 정도 게이밍 프레임이 잘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메모리 오버가 트윙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까 트윙램 뭔데요? 트윙램,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 2번 3번 둘다 됩니다 둘다 요걸 어, 사용하시면 확실하게 최소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 이잘 나와요 그러니까 게임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뽑아준다는 거죠 돈 투자 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6010, 3070 정도 되면은요 어, FHD에서는 아까 내가 뭐 상업 정도 된다그랬잖아 이거는 그냥 풀업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게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FHD나 그 WFHD 그러니까 울트라 와이드 FHD,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게이밍 PC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텔 180에서 240 견적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AMD 견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AMD 견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5600, 5800까지만 딱 가는 게 좋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5600, 5800 견적 한번 같이 봅시다. 라이젠 5600은 여전히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이밍 cpu 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뭐 상공치고 놓고 짜고 이러면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뭐 주식용도로 써도 되고 순수 게임용도 쓰고 솔직히 뭐 포토샵이나 영상편집 이런 다 용도로 쓰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cpu 이기 때문에 여전히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그리고 이놈은 발열이 별로 심하지 않은 편이라서 이거 팔라딘 400이나 r4의 rc410 쓰시면 됩니다 그 위에 거 굳이 안가도 돼요 하지만 뭐 온도를 좀더 잡고 나는 피 b 기능 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nmx240까지 요까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소리를5800 언제 는데요 5800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 용도가 똑같은데 다만 게이밍에서는 진짜 차이가 거의 없고요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이런 거할때 약간 더 여유가 있습니다 5800이 아니면 은 원컴 방송할 때뭐 영상 녹화하거나 이럴 때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5800 가면 5600보다 약간 더 좋겠죠 하여튼 그래서 요둘 중에서 양자택일 하시고 만약에 5,800 선택했다 그러면은 쿨러는 얘는 공랭 쓰지 마세요 이거 5,600이 어떻게 지 공랭은 5,800은 공랭 쓰면 은 코어 구수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NMX240이나 EMTEC240, 2 8 0 정도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순냉순냉에 순행.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요새는 누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혹이나 누수 되더라도 대부분 물어줍니다 순냉 쿨러 회사에서 쫄지 말고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는 에 5600이나 5800이나 이 아수스 터프 B450M 프로 게이밍면 충분해요. 그데 혹시나 좀 불안해서 드라이버 모스펫 빵빵한 거 박혀 있는 거 전원부 좋은 보드 쓰고 싶다 싶으면은 B450 터프 게이밍 프로 S 쓰십니다. S 붙은 놈이 드라이버 모스펫이고 방열판이 좀더 크기 때문에 전원부가 좀더 빵빵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m 다를 속도 이제 3000 이상 나오는거 두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수 없이 b550 칩셋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b550 칩셋을 갔을때는 뭐 그래픽카드 호환성 문제없고 그리고 적당히 쓸만하고 이슈없는 ASUS b 5 0 터프플러스 쓰시거나 아니면은 가끔 메모리가 2933으로 고정되는 버그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격이 좀더 저렴한 박혁포 b550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자택일 하시고요 어. 5800X에, 솔직히, B550 플러스 갈 거면은, 제가 생각에는, 그냥 12600KF에, 어, Z695 보스 쓰시는 게, 좀더 가성비가 좋지 않냐, 라는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 메모리 선택을 보죠. 메모리 선택. 삼순전자 8기가두개가 제일 무난합니다. 어, 여기서는 왜 튜닝 메모리 안 써요? 튜닝 메모리 쓰면은, 또 가성비가 많이 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사순전자 메모리 써도, 대충 3,400 정도 메모리 오버되니까, 이 튜닝 림 써봤자, 3733이 스위스팟이에요. 스위스팟이 뭔지 잘모르시는분좀 있을 텐데, 음, 옛날에 내 영상, 그, 젠3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었는 영상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그, 4000 클럭 이렇게 넘어가면은, 1대1로 유지가 안 돼요. 맴컨하고 메모리가. 그 1대1로 유지 안 되면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오히려 게이밍 프레임이 뒤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차피 3733이나, 보통 3600 정도 오버하고 쓰시기 때문에 굳이 고가의 튕 메모리 안 가셔도 됩니다. 요 삼성전자 메모리 8 곱하기 2 쓰는 거 가장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그래도 좀 클럭 높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교포 보드 사셔서 요이그 p 티퍼스 3600 CL18 메모리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박교포 보드예요. 이거 터프 보드에는 XMP 적용 안 되니까 이거 사서 터프에 왜안 되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터프 쓰고 메모리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시면은, 이, 좀 비싸지만, 플레어 x 가 가야 된다. CL14-3200. 요거 하시면 이제 뭐 3733이나 3800이나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니까 요거 하셔서 이제 최소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 높여서 쓸 수는 있겠죠. 다만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메모리는 보통 1, 2, 3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화이트를 되게 좋아하시는 몇몇 특이한 유저분들은 요 4번 가면 되는데, 4번은 가성비는 좀, 없어. <웃음> 참고로 이번에 화이트 버전도 있으니까 그거 고려해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70 전제품 중에서 가장 싼거 아무거나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예산이 이거보다 이제 좀 부족하다. 한 15만원 십만 15만 원 부족하다 싶으면 3060택가는 거고 어, 3070다쓸때얼마인데요3070 견적이 대충 200... 5만 정도 되거든요. 250만 원 견적이니까 이제 3공6 0 Ti로 가면은 195뭐이 정도로 내려갈 수 있겠죠. 3공8 0 가면요, 3공8공 가면은 견적이 이렇게 돼요. 어, 3공8 0에그 뭐지 5,600으로 가면 대충 한250 견적 되고요. 3공70 Ti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공70보다 40만 원 비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70Ti는 별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80Ti도 마찬가지고 70Ti, 80Ti는 그 지금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1,2,3번 중에서 어 가격 보시고 제가 적어놓은 가격나 흡사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면 예산에 맞춰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p 3일1 여전히 가장 추천하는 M.2 SSD 고요. 이 P31 품절이라서 없으면 은 2번이나 3번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4번은 음, 좋은 제품이긴 한데 단일로 썼을 때는 생각보다 별 효과가 없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은 지금 이 속도를 커버해주는 다른 SSD가 달려있어서 뭐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아니 뭐 다운로드 할때저거에 최대 속도를 낼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전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효과를 볼수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게이밍 할때 뭐, 게임 로딩 별로 안 빨라져요. 부팅? 별로 안 빨라져요. 인텐창? 반응? 별로 안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P31 정도 에서 멈추시고, P31 품질, 품절나면 2, 3번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70 쓴다 가면은, 750, 골드, 가장 추천드리고요. 6 0 t 부터 7 0 t 까지, 여기 안에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750 골드 풀모듈러 쓰시거나 시소이 포커스 골드 GM 750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0Ti, 70, 70Ti까지는요. 혹시나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은 어, 이거 쓰셔야 돼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700 스탠다드나 하이퍼 K 700스탠다드 쓰셔도 되는데 이 3, 4번은 이제 전력 소비량이 8에서 10% 정도 1, 2번보다 높기 때문에 전기세가 좀더 나온다 생각하신대요. 형광등 하나만큼. 어, 형광등 하나만큼 도대체 얼만큼 내는데요. 음, 한 3,4년 쭉 형광등 하나만큼 하루에 4,4시간 쓴다 그러면 은 차액 3만 2만원 정도 커버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는 1,2번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짰을 때 보자. 5600X 그리고 공랭 아까 2 3만짜리쿨러놓고 그리고 B450 터프 보드에다가 3육6 0이 조합은 한 205만 조합이 됩니다. 실제 뭐 조립비 이런거 다 포함하면 210만원 정도 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경제사의 12600K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게임 성능을 보여줘요. 그니까, 러 마이츠 600K는 이거보다 이제 짤려면은 더 비싸잖아요. 아까 뭐 보셨으면 알겠지만, 만약에 3 9 6 0 t i 에 마이츠 600K 가면은, 한 20만원 더 나와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5 6 0 0 k B40이 정말 가성비는 좋은 거 맞아요. 게이밍만 보자면. 다만,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 그니까 러 작업할 때 영향을 주는 그런 성능은 마이츠 600K가 20%, 막 40% 이렇게 높기 때문에, 어, 5600이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CPU 순수성능으로 확실히 1 2 6 0 0 k 가 좋은데 여러분이 작업 안하고 게임만 한다 그러면 요 조합 가는게 아무래도 가성비가 좀 좋겠죠. 그래서 FHD144에서 게임을 정말 즐겁게 프레임 잘 방어하면서 즐기고 싶다 하신 분들이 딱요 조합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5600X는 뭐 솔직히 상공채공 이런거 써도 되거든요. 상공채공 TI 그런거 써도 되는데 5600X의 순행 3070, B50 보드, 750 골드 파워에 가면은 그제서야 12600K 공랭 갖는거랑 비슷한 견적이 나옵니다 3060Ti 근데 이 게임 프레임은 얘가 3070 썼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가격에 12600K에 3060Ti 쓴거보다는 확실히 이쪽이 평균 프레임이 잘 나와요 근데 최소 프레임은 3060Ti에 12600K가 좀더잘 나올 수도 있고 게임마다 이건 또 어차피 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사양게임 위주로 한다면 그러 5600X에 상공축공하는게 이득이고 나는 저사양게임 위주로 한다 싶으면 마이 600KF에 상공축공태에 가는게 좀더 이득입니다. 또, 뭐, 나는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한다 그러면 이쪽, 이쪽이 이득이고요. 나는 작업 안 하고 순수 게임만 한다 그러면 이쪽이 이득이고. 뭐, 그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600에서 상금치공 가면은 QHD에서도 뭐, 중업, 중상업으로 어느 정도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4K 사용하기엔 약간 불편하다는 거또한번더 설명드리고, 여기까지는 마음이 짓겠습니다. 그럼 이제 300 견적. 300 견적은 따로 설명드릴게요. 사실 5600 쓰든 5800 쓰든 상관없어요. 보드는 똑같이 비사5 0 가도 되는데, 비사5 0 이거, 밑에 거나 위에 거나, 이게, 터프 프로 제품들이, 음, 그래픽카드에 포트 간습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3080급 쓰면.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한 B550 보드 넘어가세요. 5600이든, 5800이든, 비5 5 0 보드 쓰시고, 5800 쓰시면은, 이열순행, 5600 쓰시면 위에 있는, 이제, 3만원짜리 쿨러,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 메모리 3200짜리 두개 써도 되고요. 어, 나는 이제 레모 좀 하고 쓰고 싶다 싶으면 3번 선택하세요. 터보 보드 선택이기 때문에 2번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명성,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3080으로 견적 짰으면은 SSD는 똑같은 p 3면 써도 되는데 파워를 한 단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70으로도 못 돌아간 건 아니지만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850 가시고요. 850뭐 시소닉 GM 850뭐 GM850 쓰든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850 쓰시든 마음껏 선택하시고 케이스는 순행 간다 그랬을 때는 3000M이나 아니면 DLX 21 요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내인 쓴다고 할 때는 요 앞에 있는 뭐 L530 아니면은 S700 어, 아니면 미11 이 정도에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순행 공장인지 공냉 공장인지 이렇게 다 표기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5800X에 3080 2열 순행어 짜면요. 8 5 0 파워에 310만원 정도 나오고요. 5600X에 3080 2열 순행어 짜면은 대충 한 15만원 싸져서 29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둘다뭐 300만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300만원, 310만원 이 정도가 되겠죠. 뭐 80TI까지도 사실 커버가 정도 되기 때문에 가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쩍 올라가요 가격이. 40만원 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잘못 조금 놓 거거든요. <웃음> 더 많이 올라갑니다. <웃음> 더 많이 올라가서 어, 지금 얘네 지금 격차가 여기 적혔는 것보다 조금 더 커서 한이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6이나 7이야. 근데 지금 3080ti는 아예 권장을 하지 않아요. 있어도 이렇게 적혀있어도 사지 마시고 딱5 8 0 0 x 3080이나 5 6 0 0 x 3080 요렇게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상0 8 0 할거면은 돈좀더들여서 12700KF에 3080 가시면 확실하게 평균 게임 프레임이나 최소 게임 프레임이 한 7-10% 에서더 방어가 된다는 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AMD에 200에서 350만원 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진짜 게임밖에 안 되었을 때는 최고의 게이밍, PC라고 할수 있는 인텔의 280에서 460만원 견적 보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700KF 요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렌더링 좋고 영상편집 좋고 게이밍도 거의 최상급이야 이거 이기는 게이밍 CPU는 하나밖에 없어 12900KF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거한테 다 집니다 그것도 꽤 차이가 좀 난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뭐 5900을 들고 와도 안 돼요 이거한테 다 지거든요 심지어 작업 성능도 지금 뭐 5950을 빼고는 다 이긴다고 봐야 돼요. 마이천 700KF가 정말 잘 나온 c p 입니다 그, 사실 실제 테스트 안 해보고 지금 인텔의 그 이전 세대 그안 좋았던 이미지를 가지고 이거 욕하신 분도 좀 있는데 실제 한번 써보시면은 여러분도 제 얘기에 동의를 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생각해 두십시오. 어, 내년, 어, <웃음> 1분기에. AMD의 시제품이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랑 또 경쟁하게 되면은 제가 추천 목록을 바꿀 수도 있, 있습니다만 당장 PC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조개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뭐 이번에 12600KF도 나왔고 3번에 12900KF도 나왔는데 요 같은 경우는 12600KF 요놈도 사실상 뭐 3070, 뭐3080 이런거 써도 될것 같은데 어 사실 3080이나 3070 Ti 정도 되면은 5% 성능이 그, 비용적으로 보면 10만원에 가깝거든요? 그니까 러딱 5%만 떨어져도 꽤큰 손해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2600KF와 12700KF는 평균 프레임이 3에서 5% 정도 차이가 나요. 뭐, 레모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돈이 좀 있고, 나는 3080 이상급 쓴다? 그럼 12700KF 가시고요. 나는, 아, 예산 진짜 빡빡하시는 분들이나 12600KF를 가십시오. 그럼 12900KF는 언제 쓰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데. 내가 알잖아요. 그, PC로 일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번다. 진짜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한 직업으로 PC를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 <웃음> 그런 분들, 마이천 900KF 갈만 합니다. 여튼. 자, 1번 가장 강추 드린다. 하고 마음리 짓겠습니다. 마이천 700KF는 녹타 D15 써도 되고요. 이건 아주 고부에서도 한 88도 정도에서 멈추고요. 지금, 그, 어세신3가 오히려 1 2 7 0 0 k f 에 성능이 좀더잘 나옵니다 다만 이건 소음이 좀 있어요 요거같은 80도 초 중반에서 잡아줍니다 AK620도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하신 분들 그거는 이제 거의 90도 중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여름을 생각하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녹투아하고 어세신3 정도면 은 여름을 생각해도 충분히 쓸만한 쿨러라고 봅니다 공랭으로 아 참고로 12세대는 100도가 넘어가지 않으면 성능저하은 없습니다 마이천구백KF나 마이천칠백KF 겸용이라고 적어놨는 요거는요, 일단 마이천칠백KF를 수동오버할 때, 어, X63이나 X73 쓰면 좋고요. 마이천구백KF는 수동오버를 안 하고, 그냥 노멀로 쓰더라도, 작업용도 사용한다면, X63이나 X73 는게 좋습니다. 어, 물론 이게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러면은, 풀로 갈굴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냉쿨 안 쓰고, 공랭 대장 써도 되긴 하는데, 어센스리 같은 거. 근데 그, 그리, 그리 권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 얘기랑 똑같아요. 고속도로는 이제 시속 120km까지죠. 그러니까 뭐 내가 타는 게 스포츠카라도 어차피 그거 밟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포츠카 240km 나오는 거, 200km 나오나 상관없는데 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소리란 말이야. 제가 생각에는 그 PC에 제 성능을 낼수 있는 조합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여러분이 순행에 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사실상 이제 크라켄 시리즈가 제가 거의, 1개까지는안 돼도 한 7, 800개를 팔았거든요? 근데 누수된 거한 개도 보지 못했고, 이건 AS6년까지 지원해주니까, 여러분이 12900KF 쓰신다면 꼭 X73 정도 가주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만이 12600KF는, 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랭 3, 4만원짜리로 커버되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CPU 종류에 따라서 쿨러를 선택해주시고요. 보드는, 아스프라인 Z690P D4 이거 쓰면 이 CPU 세가지다 커버됩니다 왜뭐12900 쓴다 하더라도 오버 안하면 은접어드로 커버되고 혹시나 12900을 살짝 오버에 쓴다 아니면 12700K를 살짝 오버에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t 프 f Z690 플러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양자택일 하시는데 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처음 전에 t 프뭐 사운드 보니까 897, 좀 옛날에 칩셨 쓰던데, 그것 때문에 저는 터프 미워서라도 안 사요. 하시는 분인데, 터프가 나중에 내가 Z690 펴 만든 거 보면 알지만, 가격 대비 전원부가 좀 튼튼한 편이에요. 사실, PC에, 그, 특히 메인보드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CPU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면은 터프는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그뭐 사운드 하나에 그 트집을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운드에 민감하시면은, 저처럼 외장 사운드 카드 하나 쓰십시오. 데그 쓰든지. 그게 훨씬 체감 차이가 심하지. 아, 물론 아쉬운 건 나도 이해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막 계속 물어 뜯는 거 보면은, 이거는 뭐 다른, <웃음> 다, 다른, 어, 회사 알바인가? 이런 생각 들 정도라니까? <웃음> 여튼, 진짜 저게 마음에 안 들면은, 뭐, MSI보드 가면 돼. MSI보드 한 중간급 이상 가면은 사운드 1220 쓰고 그리고 이제 전원보도 이제 터프한테는 조금 차지지만 비슷한 제품도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됩니다. 아 근데 송조님송조님뭐1 2 3번다 아수스는 는데왜 그래 나 난데요? 이거 내가 곰곰이 펴 만들어서 봤는데 생각보다 다른 회사들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니까, 러 비슷한 품질이라 싶으면은, 아수가한 2만원 정도 비싼 건 맞아. 2만원 정도 비싼데, 에이스 생각하면 그거 비싸다 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아필 기가바이트랑 MSI는, 아, 나 특히 MSI는 새 제품, AS 거부 두번 나가고 나니까 진짜 쓰기 싫더라고요그 a s 도다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좀더 싸다 하더라도 확실히 싸는 게 아니야. AS를 대충 해주 주는 대신 그만큼 좀더싼 거예요. 어, 그런 것도 감안하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아수보드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점에서 아직까지도 1,700 호환 브라켓을 지원 못하는 쿨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럼. 그런 쿨러들을 원활하게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쿨러 사서 쓰고 싶으면 1200호를 지원하는 아수스보드 쓰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번 달도 여전히 아수스보드 1, 2, 3종을 선택하시는 거 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 Z60 디4 보드 쓰시는 거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나중에는 d 파이프 고클럭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거 쓰는 게 혹시 이득이죠 하시는데 그건 맞긴 한데 그게 언제 나올까요? 내가 생각에는 1년 안으로 고클럭이 안 나와 한일년하고도 한참 지나야 나올 거고 그그 메모리가 절대 쌀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그냥 DDR4 메모리 한 4,000, 3,800 이렇게 찍고 쓰신는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 테스트한 결과로도는 어, DDR4 메모리 한 4,000 찍은 거랑 그리고 DDR5 메모리 6,400 찍은 거랑 게임 프레임이 똑같이 나와요. 작업 성능도 똑같이 나오고 근데 이거 DDR5 메모리가 형, 현재 시점에서 6,400 찍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이닉스 메모리도 선별 좀 해야지 겨우겨우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뭐 D4, D5를 따지지 말고 야, D4에, D4 절에만 트윈랩 넣고, D4 보드에 그렇게 쓰는게 가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나는 D5 고급 보드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막시 히어로 정도 급해서 D5 어, 메모리 구할 수 있는 아무거나 때려박거나 아니면 은 아펙스 정도에서 D5 이면리 아무거나 때려박으면 됩니다. 아펙스 위에 가는 건별 의미 없어. 아펙스가 지금 현재는 가장 높은 스펙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보드라고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막 150만짜리 160만짜리 이런 거안 사도 됩니다. 아펙스 정도에서 멈추셔도 돼요. 아펙스도 좀오버니까 내가 보기에는 히어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1, 2, 4번, 3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아, 그럼 성전이 성전이 뭘 가장 강추하는데요? 난 그냥 터프 쓸거야 <웃음> 아니면 그냥 프라임 쓰거나 <웃음> 자 참고로 저도 터프 보드 다 쓰고 있습니다 12900K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삼성 메모리 추천 안해요 이유가 있는데 얘램 오브 하고 안하고 게임 평균 프레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레시 d 에서는 10에서 12% 차이나고 q 시 d 에서도 5에서 6% 좀 많이 차이 날때 7%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요 튜닝 메모리 써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q 시 d 도꽤 차이 커요 어, 그중에서 8개가두 개, 1 6개가두개 쓰는 거는 본인 사용용도에 맞춰서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요거 쓰시면은 보통 3 8 0 0 4,000 정도는 수동오버 가능하고 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웬만하면 2번 선택해 주십시오. 3,600 메모리인데요. 요것만 쓰셔도 뭐 1번에 4,000 오버한 만큼만 못 따라가요. 한, 그거보다 3% 정도 덜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6, 7% 정도, 어, 게임의 성능이 꽤나 상승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팁9은 P, 디퍼 보드, QVL 목록에 있으니까 고 보드랑 조합해서 쓰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 삼성전 명매로 나왔는데 이거는 굳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 없는 사람들만 가세요 근데 이 견적에 돈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4번은 이제 히어로 보드 아까 D5 용 보드 있죠 아니면 아펙스 보드 그런 거 선택하신 분 어쩔 수 없이 D5 써야 되니까 D5 램 아무거나 가라고 가라. 4번을 적어놓은 겁니다 D5 램은 현재 시점에서 구하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진짜 아무거나 사셔야 돼요 자 그렇게 봤을때 뭐 G스킬 수동오반리조스는 8개가 두기 16, 16만원 뭐 16개가 두기 3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티포스 3 6 0 0 CL18 메모리 요거는 이제 1번보다 다소 좀 떨어지지만 요거 쓰시면 그래도 가성비가 괜찮아요 10만원 뭐 18만원 정도 합니다 3번은 별로 추천 안합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시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산이 270만 원 정도라면 3070 가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300만 원 정도라면 3070 Ti고요. 여러분 예산이 340 정도일 때는 3080을 갈수 있고요. 여러분 예산이 400만 넘어야 되는데 460만 원 정도 되면은 어. <웃음> 3080ti를 갈수 있습니다. 지금 3080ti는 안 사는게 맞는 것 같아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나 5-60만원 차이 나는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3080, 3 0 8 0 t 에 넘어가는게 아 그리고 한번씩 물어보신 분 있던데 6900xt는 어떤가요? 어하신데 그것도 괜찮아 인텔 cpu에 6900xt 못쓰는거 아니에요? 6900xt 지금 170에서 180정도 팔던데 요구하시는 것도 게이밍 pc로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작업을 경험한다면은 3번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작업 경험한다면 그냥 1번 가십시오. 3080으로. 자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그리프 카 선택하시고요. SS는 여전히 SK하이닉스 P31 가장 강추드리고요. 여기서부터 1퇴짜리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퇴짜리는 한 16만 7천 정도 합니다. 500기가짜리는 9만 4천원 이고요. 이거 하이닉스가 품절이 됐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원하시면은 p n 9 a 1 쓰시면 되고, p n 9 a 1의 이슈는 지금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쓰셔도 충분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500기가는 82,000원, 그리고 그, 1테라는 한1 5 2 0 0원 이렇게 합니다. 어, 그 정도 니까 요것도 살만해요. 어, 3번 980 프로는 솔직히 좋긴 한데, 가격만큼 값어치 못하기 때문에, 진짜 난돈 나무 돈다 하신 분들, 예산 나무 돈다 하신 분들 선택하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7, 3070이나 3070ti 쓰셨다면 요거 750W 선택하시고요. 3080 쓰셨다면은 요 850W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 750은 마닉꺼 쓰시거나 시소닉꺼 쓰시면 될것 같고요. 850은 시소닉, 마닉, 델타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델타 이제 수입사가 프리플로우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뭐 s 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경우 가 없고 델타는 제가 한 번도 불량이 본 적이 없는 진짜 신뢰의 제품이기 때문에 델타가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3080ti나 아니면 12900k 살짝 오버하고 뭐 3080이나 이런 거 쓴다. 어 요런 그런 분들은 시, 시소니 gx1000이나 아니면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1050 정도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50 와트. 뭐 그러면 이제 오버할 때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가든 이제 순행을 간다 치고 뭐 공랭 대장 가도 순행 간다 칩시다. 아, 어, 순행 간다 쳤을 때는 1200m 아, 니시네요 1200m 타이탄 아니면 1104. 이게 내가 잘못 적어 놨네. 예. 1140m 타이탄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DLX 1 메쉬 타입. 요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3000m 타이탄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행 간다면 요 1, 2, 3번. 제가 지금 마우스 왔다 갔다 한요 3000m DLX1, 1200M 요정도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D15나 어세신 3같은 공냉 가신다면 P 베이 A 500 DX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조성 케이스거든요 요거 써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1200M 써도 되고 아니면 DLX1 써도 됩니다 참고로 공냉 갈때 3000M은 비추천됩니다 얘 기본 펜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요셋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펜한두개 정도 추가해 주면 좋습니다 펜뭐 추가할까요 하시는 분들 종종 있던데 P14나 P12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은 3070과 3070Ti는 FHD에서 거의 모든 게임 프로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리고 QHD에서도 중상업으로 웬만해서는 100프레임 이상 대부분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12700KF와 조합해서 렌더링 인코딩 작업에서도 아주 원활하고요 그 외에 뭐 기타 작업다된다 생각해야 되겠죠. 어더비결뭐 영상편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악 편집도 가능하고, 어드비게열는 포토샵 라이트룸 이런 건다 포함되겠죠? 그런 거싹다오정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정도 사시면은, PC방은 비교도 안 되고, 한동안 업그레이드 필요 없이 잘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견적 짜면은, 12700K에 3 0 7 0의 트윈 램 썼을 때가 27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고요. 뭐, 조립 공인비랑 아니면 이제, 단가 차이가 조금 있는 가게들도 있으니까, 한 280까지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80으로 짰는거는 그 이게 지금 3070보다 한 20% 가까이 게임 프레임이 잘 나와요. 대부분 게임에서 어 그런 것도 있고 어 90이나 80T에 면 명시공이 최고의 게이밍 그래픽 카드라고 볼수 있겠죠. 3080이 그뿐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뭐 NV 가속 기능 그러니까 코다가속 사용하는 그런 이제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원컴 방송을 한다거나 그럴때도 아주 좋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게다가 4K도 오정도 즐길 수 있고 q 시 d 에서는 이제 상업으로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3080쯤 되면 더불어서 12700K 썼기 때문에 막강한 작업 능력도 같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 요거면은 진짜 요 위에 등급 뭘 들고 와도 별로 부럽지 않아요. 뭐 300에 12900K 꽂아도 별 차이 안 난단 말이야. 게임 프레임은 뭐 10% 차이 나나? 이거밖에안 나. 뭐 작업 성능은 조금 차이 날수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다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비싸잖아요. 맞죠? 얼마 줘야 돼? 350만원 줘야 돼. 340만, 35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요 정도까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인의 최고급 게이밍 PC, 최고급 작업용 PC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예산 진짜 더 있어서 500 가까이 더 본다 그러면 12900K에 3080K에 넣고 고급보드 때려박아도 약 460만원, 500채 하지 않는 예산으로 커버칠 수 있으니까 한번 감안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AMD 고사양 견적입니다 AMD 고사양 견적은 현실점에서 제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5900X에 590X 쓸 바에 12700이나 12900 쓰는게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작업성능도 그렇고 게임성능도 그래요 어? 시청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1 2세대좀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음, 윈도우 1 0 쓰면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윈도우 10도 생각보다 성능저하가 그리 심하지 않거든요 윈도우 10에 12세대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불안정하다는 것도 없어지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점에서 5,900이나 5,950 살 이유가 별로 없죠 가격을 좀 내려 줘야 될것 같은데 안 내리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면은 어차피 내년 초에 새 제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당장은 솔직히 이 a m d 최상위 견적은 여러분이 구매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집 부리신 분도 있기 때문에 견적을 한번 내드릴게요 5,900, 5,950 게임 성능 거의 동일합니다 예산에 따라서 양자택일 하시고요 어... 작업 성능이 590X가 확실하게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머신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590X는 나쁘지 않은 CPU입니다. 5900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게임 용도 쓸 때는 아무래도 12세대보다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가성비면으로 한 15만에서 20만 쳐지기 때문에 이두 제품을 강추하지 못하는 것이죠. 쿨러 같은 경우는 5 9 0 0 x 든550 x 든 저는 웬만하면 순행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MX 360 쓰시거나 크라켄 뭐 X63, X73 혹은 리안니 갤레드 360 쓰시면 되는데 각각 쿨러별로 이제 특징이 좀 다릅니다. NMX는 저렴한 가성비 쿨러고요. AS 5년인데 다소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NZXT X63에 X73은 고성능 쿨러고 소음도 그냥 뭐 평균적이고 거기다 AS 기간도 길기 때문에 팔방 미인입니다. 다만 가격도 좀 비쌉니다. 리안니 갤레드 360은 이뻐요. 이쁘고, 좀 저소음입니다. 그리고, 성능이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x 6 3와 X73에 비교하면, 한 1, 2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어쭙지 않 들고 오면 다 이기니까, 어, 저는 웬만하면 2번, 3번에 선택하시고 추천드리고, 예산이 빡빡할 때만 1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X570, 어, 그, 프라임 프로 쓰시면 됩니다. 네, 요번에, 뭐, X570S도 나왔던데 그거 어떤가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별 차이 없어요. <웃음> 굳이 안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거 쓰셔도 괜찮고, 혹시나 진짜 고급보드를 쓰겠다면, 나는 AMD 팬보이라서, 그래도 5000 시리즈 갈 거고, 그래도 좋은 보드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요, 그, 다크 히어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괜찮은 보드예요 그리고 메모리 오브 좀 빡빡하게 하고 싶고, 뭐, 비교적 좀 저렴한 보드 없나요? 하면은, 이 유니파이 X 쓰신돼요램모버 하기 참 좋은 보드입니다. 이렇게 1, 2, 3번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16기가 두 개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밖에 안 한다고 하면 20P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건 작업을 한다 생각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16기가 두 개를 넣고 싶고요. 이 32기가 장착하시고 3 2점 메모리가 가성비는 좋은데 대신 뭐 메모리 오버가 별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버용으로는 부적합하고 혹시나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2번 좀 비싸지만 플래어 메모리 사용하시거나. 아, 나는 오버 안 하고 엑 m p 만 적용해 쓸래요? 그러면 3번 선택하십니다. 이 3번에 c l 1 6짜리되 있는데, CL16짜리는 큐 v l 목록이 없고요. 그리고 지스킬 말고, 이게, 팅그로, 티 f 스그 싸구려 뭐, CL18에 36배 꽂겠다 하신 분인데, 그거는 이제, 그 QVL에 없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 그런 것들 넣고 안 된다고 내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선택해준 요거 쓰세요. 요거 쓰세요. 그,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텔하고 똑같아요.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가는 건데 본인 예산이 330 정도면 3070 가시고요 그리고 360 정도면 3070 t 에 가면 되고요 본인 예산이 어, 400 정도 되면 은 그러면 3080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500 가까이 되면 3080 t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900 XT 써도 되는데 근데 이건 순수 게임 용도로 갈때6900 XT잖아 그래, 여기에 솔직히 넣게좀 그래 왜? 작업 용도로 간다 그러면 이거 별로거든 별로예요 그냥 3080, 4 0 8 0 TS는 이 맞아요. 그래서 5900이나 5950이 현재 시점에 수수게임으로 간다는 건 약간 호갱인 느낌이 있어서 3번은 그냥 넣어봤습니다. 굳이 갈 이유가 대, 대부분 없을 것 같아요. SSD는 여전히 P31 가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두 개를 꽂을 생각했다면 980, PRO 혹은 그 PN9A1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둘다 속도가 빠른 엔 m 투면은 확실하게 데이터 옮길 때 이게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일로 사용한다고 쳤을 때는 뭐 다운로드 속도 아니면은, 음, 게임 로딩 속도, 아니면 부팅 속도, 뭐 이런데서 사실상 P31이나 이 PN9A1이나 뭐980 프로나 체감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P31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 가시면은 지금 델타 850이나 뭐 시소닉 GX1000,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1050 적어놨죠? 어느 걸 가시든, 어, 어느 사양에 다 적합하기 때문에 파워는 이 e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2, 3번 중에서. 자, 그렇게 봤을 때, 어, 5900X3070은 일단 CPU 성능의 중점을 더 강력한 인코딩 렌더링 성능과 함께 게이밍도 걸출한 제품입니다. 경제사 10세대나 11세대보다 확실하게 나은 제품인데요. 다만, 12세대한테 비교하면 좀 처지기 때문에, 음, 가성비 생각하면 마이선 700K에 그3070 가는 쪽이 좀더 좋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그 걔네들하고 얼마 차이 나는데요?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보시면 되는데 어, 마이천 700K의 3070은 270만원 정도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5 9 0 0개의 3070은 보시다시피 아, 3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명은 차이가 좀 있어요 어, 내가 이래놓으면 또 그럴 거야 송교님 이건 뭐램 용량 커져가지고 차이 나고 어 그거 맞아 그리고 랩능력 줄이면 은 여기서 10만원 뺄수 있어 어, 쿨러 때문에 차이 나고 그냥 아, 쿨러 때문에 차이 난다고 하셨는데 근데 5만원 뺄수 있겠지 근데 CPU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1 2 7 0 0 k 가 지금 50만원 밖에 안하는데 얘는 6 7만이죠 그래서 여기서 1 7만이차이 나요 어, 보드값은 솔직히 쌤쌤이고 쿨러값도 쌤쌤이고 그렇거든요 메모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쌤쌤이야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파워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골라놓은 케이스 그리고 cpu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건데 케이스하고 파워를 동일하게 맞춰준다 쳐도 cpu 가격에서 거의 20만원 차이 나는거는 확실히 가성비 면적으로 면으로 인텔 대비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성비 생각한다고 하면 12700k에 상공치공 가시고요 가성비 신경 안쓰고 나는 인텔팬버이다 그럴 때만 5900x에 상공치공 가십시오 사실, 뭐, 이거, 20만원 정도 차이, 원래는. 얘는, 얘는 270이면 얘는 290이야. 이거, 케이스고, 뭐, 파워고, 쿨러고, 다더 좋은 게 들어가서, 램 용도 좀더 크고. 그래서 330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 0 7 0 t n 했을 때약 360대 있죠? 이거 두 개의 가격 차이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0 7 0태는은 현실점에서 가성비 좋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계산만 해놓은 거요. 그이그 그 옆에 거는 5900아위고5 9 0 엑셀 넣은 거에요5 9 0 엑셀 3080 넣으면은 사실 멀티 성능은 여전히 최상이에요. 마이 1 9 0 0 k 랑 맞먹어요. 그게가 그러니까 작업은 비슷한 얘기야. 어 그리고 3080 넣었기 때문에 게임 성능도 거의 최상이겠죠. 그래서 다 키보드 넣고 진짜 완전 최상급 좋은 거 딱딱딱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텔하고 AMD하고 가성비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 성능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안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 얘는 얘는 80대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거아니면 하실 수 있는데 여서도 기 이제 그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파워라든지 좀 올렸기 때문에 <웃음> 그런 거고 서로 이제 딱 짜서 봤을 때는 얘 72만이죠. CPU 가격에서 차이밖에 없어요. 얘얘 100만 원 조금 안 되죠. CPU 가격에서 한 25만 원차이 나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뭐 10% 10% 차이 나나? 어쨌든 뭐 a m 가좀안좋긴해요 500X 그래서 지금 현지점에 사는 건 여러분한테 별로 추천 안드린 거예요. 성능이 12900K랑 별 차이 없는데 뭐티 성능을 봐도 그리고 게임 성능은 12900K한테 지고요. 신글성도 12900K한테 집니다. 근데 가성비적으로는 오히려 더 비싸니까 음, 현지점에서 5 9 0 0이나 5950은 제가 지금 보여는 드리지만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a m 의 최상위 PC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은 가성비를 신경 쓰지 않는 미친 PC 견적입니다 12900kf 혹은 12900k 현존 최고 성능의 cpu죠 여기에다가 z73 rgb 이쁘거든요 어, 이거 중앙에 펌프쪽에 여러분 원하는 애니메이션 넣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아우 z690X팀 야 이걸 누가 사4 <웃음> 1 5 0만원이야 <웃음> 메모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6400 XMP 램이 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4800을 써야 된대요. 4800 DDR5 램 써도 16개가 두개 넣으면 5 4만 내야 돼. 3090, 취향에 맞는 거 사면 400만원 정도 써야 되고요. 300만원. 후반에서 400만원 정도 더라고요 요새. 이, 그, 이쁘고 괜찮은 거 살라 그러면. 근데 980프로 두개 넣어서 2테라짜리. 빵빵한 용량도 채우고. 그 이제 시소이 플래티넘. 아유, 좋은 파워도 쓰고. 어, 내가 쓰고 있는 케이스죠. 토크, 화이트 쓰고. 그러면은 이게 한 910만원 견적 나요. 1000만원 조금 안 되는 견적 나온. 이게, 성준이 이게 뭔 짓인데요? 이거 팔려고 한 거야? 아니요. 그냥 한번 짜봤어요. 내가 로또 되면 이거 견적 한번 짜보고 싶어서. 이대로 사고 싶음. 내가 로또 되면. 근데 놀랍게도. 저, 저 저번 주인가 이거 사신 분 있어. 내가 <웃음> <웃음> 한대 팔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내가 팔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야. 로또 되신 분 아니면 주문 넣지 마십시오. <웃음> 하여튼, 한 번, 한번 그냥 재밌어 한 짜본 견적입니다. 자, 그렇게 이번 주도 1시간 10분 동안, 아, 이번 주아니구 이번 달도 여러분한테 월간 견적 설명드렸고요. 아쉽게도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정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출근을 못 했어요. 자택 근무를 하다보니 요번엔 자막도 생략되고 설명도 조금 발음이 부정하거나 뭐 사운드도 좀 다르거나 이럴수 있어요. 그런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달 견적은 이제 제가 건강을 찾아서 빡빡하게 자막 잘넣어서 짜뜰 테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달 견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튑니다. <웃음>